공부하라 고 하니까 이제 하품하고 공부하기 싫어하지하봐 해봐 사바사바 에바. 에바. 1바1바1 칠 팔구 이거 가번에이도 가가 넘어네야근 이거 안 가도 음. Um. 어. Oh. 음. 14시 15분 아니, 십사 십오 십육 십칠 십사 십 was m This is how you learn f o r g 또 하세요. 아. 질 이거 무슨 입에, 아, 손들어다 아. 아 들어아 응. 봐. 로 아. 그물고 <웃음> 12345 12345 1 2 3 4 12345 플러스 마 십칠 십팔 십칠 십팔 십팔9 아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잖아 다음 장. 몇개 해야 한 장. 이거 몇개요 네. 한 장? 한장 하면 되죠. 이 원래 몇개 있어? 나 하나도 네. 못 했는데 지금 토요일 다음에 월요일 했으니까. 그한장 하겠네. 한 장. 네? 개를 하나까지 해야 된다. 응. 를 하나, 두 개까지 해야 돼. 이거 매일 나가고 놀랄 텐이 뭐해 봐 여기 봐 볼표 있는 볼표 어어 아니 볼표 어있어 아빠 볼표 어딨어? 응 어, 그럼 아면헌 같다 일단 해라 그럼 내가 정해 어가하라고 어! 거기까지야! <웃음> 머리 썩은 거라 근데 아빠 커피 마셔래요? 아니 치까야 한번 데리고 가봐라 아이고, 예, 너, 약간, 빨리 해라 하지 말고 아니 잠깐만 아 만지지마 아파? 음... 1 2 3 4 내일 손님, 오니까 천천히 아니야. 낯선 사람 손님, 맞아 낯선사람 오면 안녕하십니까 인님 m o n i 이 a 손님, Monica. 손 손님, 오니까 마 c a 는 쓰... 쓰고 있어 마 c a 손님, m o 사람 오면 손님, 야돼 n i c a 손님, Monica. 손 저는 전기세 좀 버텨준다고 하는 사람들 그 서유 왔을 때는다 삐라 캐다. 어 조금 다른 사람은 뭐 삐라. 음. 맞다. 15 16 17 18 19 15 16 17 18 19 20 어? 56, 78, 9, 20. 이집에이집이 집에서 만든 거. 이집에이집에이에 다니는 거. 안... 이제... 그사람들이 다니라 만든 거. 이 집에서 이 집에서 만이이 예, 그리폰 주는 안 된다, 고치는 물은 걔네, 똥폰이 그리 걔좀 무서워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지금도 생각나. 이게 생각이 지 <웃음> <목소리> 어, 이거 그가지 똥폰이야. 폰이라고불러야 이리 이 지금 리 이리 참 재미있고 웃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이 이렇게요! 저거. 저거는 내가 세볼래 저, 저, 저, 저. 여기 저. 저, 저, 저. 저, 저, 저. 저, 저, 여기 저, 저. 저, 저, 저. 저, 저, 저. 저, 저, 이 저, 저, 다 저. 저, 저, 저, 저, 저.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1,2,3,4 5 10,4요? 1 0 1 2 금방 했잖아 3, 아까 앞에 4.